인도의 세상에서 가장 큰 동상이 있다고 하거든요 동상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름은 스태 f 오브 유니티라고 하거든요 스태 i 오브 리버티가 아니라 유니티라고 합니다 여기 인도의 어떤 강 옆에 위치해 있어요 이게 무슨 강이냐 나르마나강이네요 나르마나강 나르마나강 네, 여기는 인도의 나르마다 라는 강이고요 여기서 쭉 서쪽으로 오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동상이라는 스테츠 오브 유니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댐이 있네요 큰 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 동상 여기 있는 이게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동상 스테츠 오브 유니티입니다 아 3D로 보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는 3D는 지원이 되지 않네요 이렇게 봐서는 이게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? 사진이 있나 한번 볼까요? 와 뭔가 상당히 비현실적인데요? 너무 커서? 누구의 동상이길래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을까요? 홈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, 여기가 스태트 브 유니티 홈페이지에요 한국어는 지원이 되지 않네요 번역 해보면 인도의 아이언맨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동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1 8 2 m 래요 인도의 독립투쟁과 그 이후 군주국의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 아이언맨의 상징적 상징이다 인도를 통일하신 분 같습니다 이분이 자 역사 이런 거잘 몰라서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고 떠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합과 정치가의 역할 모델인 사르다르 파텔의 삶을 기념하기 위해 이런 거대한 동상을 만들었군요. 원래 이 세계 최대 이렇게 큰거 생각하면 중국이 이런 거잘 만드는데 인도가 이 동상은 이겼습니다. 이 세계 최대 라고 하니까요. 근처에 아주 가까운 공항은 없나봐요. 이렇게 여, 여러 군데를 공항과 철도역을 여러 군데 알려준 거 봐서는 음, 아침 일찍부터 연일 7시 반부터 근데 네, 저녁엔좀 일찍 닫아요. 다섯 수지면 닿는 것 같아요 에, 아무튼 세계에서 제일 큰 동상인 스테츠 오브 유니티 통일의 동상 한번 알아봤고요 온 김에 주변에 뭐 있나 한번 볼게요